죄심을 보고 컨셉을 잡아. 죄심을 보고 딴거 없고 죄심을 써놓 놓은 이유가 있잖아. 죄심을 보고 컨셉을 잡아 자, 순행이냐면 봐봐. 전형적인, 전형적인 어, 그 시점이죠. 전형적인 시점은 이런 것이 될 거야. 등산화. 여기 왼절이요. 왼절이 어디까지예요 아, 어바오, 뭐뭐뭐, 나 어바오, 같이 올리네 이렇게 같이 올리네 5월로 연결됐네. 결국 어디까지야? 오 여기까지 하나 다시 오하로또 연결했죠? 왼지 여기까지 그지 문제 문제로 보니 둘다 보니 주격 보야 예, 또 주격 보고 계시네. 괜찮아 죽격보그찮아아 어때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전형적인 어떤 시, 어, 타임 타임 뒤 시기는 바로 이런 것이됐그다 네가 바로 뭐의 의미야? 메시지가 주는 그 의미에 관해서 어떤 의심이라도 가질 때 또는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관해서 의심할 때 어떤 의심이라도 가질 때 혹은 뭐할때그 메시지가 대단히 복잡할 때 바로 그 전형적인 시기가 된다는 라 뜻이에요. 전형적인 시기가 된다. 뭘것 같아요? 자 거기 딱드러나는게 있는데 월요어 보면 여기 첫 문장에 보면 얘들아 여기 이런 이런 표현으로 시작한 거 있죠. 이거 잠깐 써볼게요. Using feedback, feedback, feedback, feedback. 자 뭐에요? Clarification. 클레리피, 자 어려운 단어 나왔는데 뒤에 동사 이해는안 쓸게 그냥. 요거만 잘 봐. 뭐 하는 거야? 명확성을 위해서 봐봐. 명확한 명확성을 위해서. 명확성을 위해서, 피드백이죠? 피드백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게 주어로 나왔어. 요내 네. 네. 어? 명확성을 위해서, 직독 찍해한 거야. 됐잖아. 이게 주어로 나온 거니까. 결국, 이, 글에 뭐가 나온 거야? 주제 핵심어가 나온 거야, 이미. 주제 핵심어. 이 본질에서는 안보어해야될거 아니야? 여기 주제 핵심어가 나와야 되니까. 명확성을 위해서 피드백을 이용하기, 피드백 사용하기 이렇게 나왔어 이게 쭉 나가다가 너희들이 보면 알겠지만 어느 부분이 있냐면 먼저 사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사번에 뭐라고 나니? t 버 avoid 어, search r e 정사 나왔죠? 그러한 결과들을 모아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은 뭐할 필요가 있습니까?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알 필요가 있어요 막연하고 아, 추상적이지 않니? 뭘알 필요가 있다고 나왔어? 여기 뒤에 바로 붙어서 뭐가 나왔어? 아! When to use feedback에요, 피드백. 자, 뭐야 이게? 피드백 사용하는 법. 피드백 사용하는 법을 알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 봐야 돼 여러분들? 개념으로 봐야지. 추상적 개념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이 개념에 대한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아! 구체적인술이 나온 거야. 어떻게 봐야 될지에대해서 구체적인술이 나온 거야. 됐네 그래서 몇번에 들어가야 돼 요거 다음에 바로 5번에 들어가야 돼 요거 다음 이 개념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들어줘야될거 아니야 주신 분이 구체적 진술은 그 다음에 나와야 된단 말이야 개념은 항상 구체적 진술이 뒷다는다 이게 여러분 중에 문장 순서와 삽입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늘 물고 늘어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언제 사용해야 될지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어요. 바로 그 피드백의 전형적인 시기야, 이게. 예. 피드백이라고 나와있진 않지만, 피드백, 피드백, 피드백. 사용하는 전형적인 시기. 전형적인 시기는 나와있잖아. 이렇게 나온 거야. 이 피드백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시기는 무시를 끼는 수수 밖에 없잖아, 이게. 예. 이런때일거야 어 니가 뭔가 이런거에 대해서 의심하는거야 메시지의 의미 아니면 또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관해 어떤 의심이라도 들때 혹은 그 메시지가 대단히 복잡할 때가 될거야 라고 요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진술이 있잖아. 자 반면에 봐봐요. 39번은 39번은 서부이시면 아지만 여기가 추상적이고 개념이야 보통 이게 이게 수능에서는 선호되는거다 39원 유형 선호대. 이거는 그렇게 자주 안 나와. 근데 두 가지 다 알고 는 있어야 돼. 수능에서는 이게 선호가 된다고. 왜? 봐봐. 더 구체적인 랭귀지. 언어는 여기 이런 단어가 나왔잖아요. 유용합니다. 더 구체적인 언어가 쓸모가 있다고 라 나왔죠. 뭐할 때? 이럴 때. 이 단어 하나로 그냥 아 여기가 되게 개념적이다. 추상적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느껴야 돼요. 통괄적인 단어가 나와주면 돼요. 네. 더 구체적인 언어가 쓸모가 있어요 뭐할때 자, 수통자들이 공유된 경험을 갖고 있지 않고 또 공유된 해석 같은 것도 없을 때는 더 구체적인 언어가 쓸모가 있습니다. 유용합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나와 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거그이죠 어, 완전히. 여기는 개념적인, 이거 여기 봐봐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구체적인 거였잖아. 그래서 개념적인 거 바로 어디에 들어가? 뒤에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는. 여기는 추상적이니까 구체적 진술이 어? 뒤에 이어서 나와야지. 렇찮아요 이게 나와야 돼. 이걸 찾으라는 얘기야. 바로 아주 정직하게 솔직하게 바로 예로 바로 나오잖아요. 구체적인 진술. 어디 나왔어요. 여기는 4에 나와잖아 4에 보이잖아. 그치? 차에 뭐가 나왔다? 차에 구체를 들지 나왔다 바로 허이 그냥 불이 보인다. 이거. 자, 예를 들면, 뭐야. 우리가 우정을 만드는 데 있어 초기에 있래요봐 아, 모르는 아이, 꼬마 둘이서 만났어. 서로 이제 초기에 우정을 쌓아 나갈 때, 응? 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어, 이런 제안이 뭐. 행아 어? 행오 어? 뭐야? 어? 놀자. 놀자. 자, 우리 놀자. 라는 말이. 대박. 놀자. 노자. 이거 단순히 놀자죠? 이걸, 여기 봐봐. 뭘하체적인 언어가 더 효과적이라고 나왔잖아. 어? 유용하다고 나왔잖아. 놀자를.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뭐라고 나왔어요? 이게, w o u l 이펙 e m 니까더 효과적일 거야. 라고 나왔잖아. 봐 이거 대신에 뭐 나온 거야? 아, useful 나온 거야. useful이 아니라, 이펙티브가 나온 거니 유용하다. 효과적이다. 어떻게 했을 때더 효과적인 거야? 놀자보다는 그냥 놀자보다는 뭐나 왔어. 써볼게. 어 이럴 때 만약에 구체적인 것을 포함한다면 해놓고 구체적인 그 경우가 뭐냐면, 뭐냐면 뭐 오늘 놀자 이편 왔잖아. 오늘 놀자. 오늘 놀자. 오늘 놀시다 끝난 거 아니죠? 그리고 뒤에 뭐 나왔어요? 어 게임 보고. 게임 보고 피자 먹으러 가자. 이편왔요 인형 보. 뭐? 여기잖아. 이 표현이 어떻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가 공유된 경험도 없고 처음 만났으니까 공유된 경험도 없고 그런 어떤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없어. 그죠? 어, 공유된 해석도 없어. 이럴 때는 더 구체적인 언어가 쓸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놀자 하는 것보다 오늘 우리 놉시다. 게임 보고 시작 원합시다라고 표현하는게더 유용하다는 얘기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어? 완전 반대죠. 논리가. 자, 이거 꼭 알아둬. 비교해야 될, 어, 다행히 이게 38-39번이 딱 매칭되게 서로 다른 방법으로 답을 찾는, 어, 형태로 지금 나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도 유용하게 활용하면, 어, 수능도 이제 정...